저는 내가관된다 네, 안녕, 동 t 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며칠 동안은 정말 하루도 끊이질 않게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걷던 어린이들을 들이받는 사고로 9살 초등학생이 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울산에서는 20대 운전자의 음주뺑소니로 20대 사회초년생 여성이 차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음주운전자들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60대 여성이 교통섬을 지나 할때 갑자기 승합차가 달려들어 여성이 15미터나 날아가 현장에서 숨진 사고로 가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자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판자는 겨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억울한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형벌로도 위로가 되질 않는 상황에 유족들에게 더큰 고통을 주는 판결인데요. 음주운전은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작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와 음주운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발의가 된들 입법화 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미 작년 12월 7일에 국회에 발의가 된 법안도 한 가지 있는데요. 내용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일반 번호판이 아닌 특수번호판을 달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오늘은 이 법안의 내용과 함께 세계 각국의 사례를 알아보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범죄 중에 마약 범죄가 있는데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약 37%에 달한다고 해. 그런데 경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지만 재범률은 해마다 44% 가까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중독성이 강한 마약 재범률보다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거지. 음주운전 재범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적발 시 가벼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어. 지난 한해 동안 나온 1심 판결 중 음주운전 사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 전수분석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고도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사건이 42건이었다는 거야. 한 사건의 판결문엔 숙취운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작년 12월 7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과 형벌을 과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근절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처럼 상습 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에 색상과 글씨 색상을 바꾸는 등의 특수 번호판을 장착하게 해서 주변 시민과 단속 경찰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대만은 형광색, 미국 오하이오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 그리고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엔 흰색 바탕으로 교체를 해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야 참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해외 각국의 처벌법을 살펴보면 즉시 감옥수감에 영안실 시신닦기, 자동차의 매각처리에 효수 처벌 방법이 우리와의 정수와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과 처벌에 대해서는 한마음인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람이 죽고 또는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고 남은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가해자인 음주운전자는 짧은 징역살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며칠 계속된 음주운전 사고를 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양형 기준도 없애고 선진국 수준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는? 저는... 네, 갈린다. 수고했어, 동치뷰